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그렇다면 지금 첫번째 총알을 쏩니다 원 미누튜브 반갑고요야 어, 하지 말라니까 정상화 쏩니다 요시야 이그소 원투 쓰리 오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웃음> 와 이거 느낌이 좋아요. 야뭐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자자 자, 자. 어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에이드리아 진짜 니네가 흰 수염을 아니야 진짜. 반다이 남코 너네가 흰 수염을. 하냐. 오 오. 지로 이게. <웃음> 지로 이게 바로 나오죠. C.O. 이게. 예. <웃음> 아, 미쳤다, 진짜. 1뽕에서 나왔어. 야. 나한테 1뽕으로 이걸 준다고? 와. 합비 채널 정상 해. 내 지금 기분 좋아서 할수 있게 될것같 와. 정상 해. 합비 채널 정상으로. 이제 기분 좋아서 지금 다할수 있어. 야.. 시로이게 바꿔갑니다! 야.. 시로이게를 준다고 나한테? 야, 이렇게 일찍 풀어버린다고? 하나만 더 와.. 시로이게 흐랄랄랄라 <웃음> 와.. 시로이게를 바로 줘버리네요 렛츠고 2회차 렛츠고! 요시아 이그소! 원투 드립! 오! 미쳤어! 오 미쳤죠? 와... 와... 황금깃발 이번에 가프 나오나요? 몽키디 가프어 몽키디 가프 나오나요 가프 몽키디 가프 나오나요? 봉케지 갑. 봉케지 갑 나오네. 나 흰이 꾼 어, 미쳤다. 이거 인스염 개동이야, 뭐야? 노조의 호덕스 에드워드 뉴 게이트. 지로 이게. <웃음> 미쳤다. <웃음> 야,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초패캐는 안주는데패캐은잘 주는 거 같아. 이거 왜 이래? 와 씨. 이거는 흰수염만 나올 가게다 진짜. 아 이렇게 내가 거프 좀 놀아. 자 지로 이게 받고 거프만 들어갑니다. 거프. 몽키디 거프, 영웅 거프. 지로 이게. 지로 이게 몽키디 거프, 영웅 거프. 지로 이게. 아 몽키디 거프 안 나오나요? 아. 이 아. 하 하의형 때문에 저는 바로 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가 했다. 오늘 흰 수염 나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오늘 저걸 하니 카트를 달릴 수가 있니? 자, 출발합니다. 자, 원투 쓰리. 자, 요시이 아, 이거, 이원 이거, 이거, 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이 망띠입니다 망띠 똥망띠입니다 똥망띠 똥망띠요 똥망띠 안줄거 같아요 몽키디 카푸 하나만 주세요 몽키디 카푸 몽키디 루피 아유 씨 안주네 나 한번 더 가겠습니다 원래 안나오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아, 이것도 망했다, 아, 혼자 가면 안 돼. 친구들이 있어야 돼. 아, 제발, 거푸나. 치료기 하나만 떴으면 좋겠다. 아, 씨, 안 주는 거 같은데. 아, 씨. 반다이 방송 봤나안 주기 시작하네. 아, 씨, 안 주네. 자 200개 자, 250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친구들 원투쓰리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 함께가요 니콜 로빈 로빈짱 함께가요 자원투 쓰리 자, 갑니다 자원투 아씨 떨린다 떨려 그냥 거프 줬으면 좋겠어 그냥 어몽키디가프아몽키디가프가몽키디가프 어, <웃음> <웃음> <웃음> <목기니가프. 가프>. 어. <웃음> 250개의 흰수염 두개 거푸 하나라니 와 미쳤네 왜이러지 오늘 아씨 이상하네 왜이러지 오늘 야씨와 이건 왜이러냐 오늘 씨, 이상하네 야 커프하나 더 나오면 개꿀이네 진짜 오늘 카트 안해요 어떻게 오늘 지금 카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지금 이 텐션을 놓고 어떻게 지금 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와. <웃음> 원바로 잡고 땅게임 해야 되네. 아... 기가 막히네. 한번더 갑니다. 아, 이거도 아, 이거 안나오있다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둘 중에 하나 이제 남은 거에서 더 떴으면 좋겠다. 아 진짜 하나만 더 뜨더라 공인된 운이 다방출된대 오늘 아 안나온다 이거 아씨 아 망했네 아, 나 갑니다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100개에서 하나만 더 오호 친구들 자 아씨 아 친구들은 붙었는데 아씨 아씨,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뭐, 왜, 왜 이래? 이거...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하나만 주세요. 아씨, 안 주네. 아씨, 아,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자, 남은 거 빨리 아, 잤어요. 자, 원 투. 자, 자, 자, 친구들 붙었어요. 자, 원, 투, 황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황금이 빠졌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냥 나오면 돼요. 하나 더 나오면, 이제, 흰수염은 5성띠, 거품 70띠, 누구보다 보람찬, 자, 누구보다 보람찬 400개 쓸수 있습니다, 400개. 자, 일단 4성은 나올 거예요. 딸떼기 없는 거 아까처럼 막 9호 퀴즈 뭐 이런 거안 나오면 돼요. 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선이 이상해. 이거... 아, 진짜 로저 생각나나. 희금아보면제 산정왕이라서 씨... 어, 마지막에 못죽겠다어 아, 득점자다. 망했다. 아씨, 뭐야? 이거... 아씨... 그치 이게 나지? 이게 나지. 이게 나지. 아, 씨. 다한것 같은데,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왠지 잘 풀린다 했다, 씨.